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간전이암은 간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정암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9나 320-943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최장암, 신경내분비 악성종양, 최장, 두부, 간전이암1차부위 이상의 신경내분비종양의 진단을 받은 후 최장암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이 받은 진단은 이 사건 약관에서 특정암 사망보험금 및 특정암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로 정한 3대암인 위암, 폐암 및 간암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 약관 중 3대 암에 관한 부분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간전이암은 3대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 1항 제1호는 3대암에 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2는 질병 분류 번호와 함께 위암, 폐암 및 간암을 말한다고 정함으로써 보험금지급 사유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는 간및간내 담관의 악성시생물을 C22로 분류하면서 간의 속발성 악성시생물 C78.7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고 현행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역시 간의 2차성 악성시생물 C78.7은 간및간내 담관의 악성시생물 C22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이 다양한 부위로 쉽게 전이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바 특히 이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일반암과 3대암 진단비 등을 구분하여 보장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3대암에 전이된 경우가 제외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약관은 보험금지급 사유인 3대암을 위암, 폐암 및 간암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간전이암은 간암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뚜렷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간전이암과 간암은 본래부터 다른 질병 분류 번호가 부여되는 별개의 질병일 뿐 신설된 원바람 기준 분류 특약에 의하여 비로소 간전이암이 특정암 사망보험금 및 특정암 진단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정암 사망보험금 및 특정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